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제, 뭐, 늦게 오신분더 늦게 오시는 거고, 우리 할 사람들 해야죠, 그죠? 네. 오늘은 이제, 거기, 그동안 이제 OBS는 다 마무리 해드린 거고요. 혹시 중간에 OBS 하시다가 질문하신 사람들이 있으시면은, 안 되는 것들만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네,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오늘 수업 내용은 어떤 거냐, 그러면. 수업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는 영상을 찍는 쪽으로 했잖아요 그죠 영상 찍은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을 꾸미고요 유튜브 채널을 꾸미고 그 다음에 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어, 원래 두개 중에 뭐, 뭘 먼저 할까 고민을 한참 했는데, 한참 했는데, 어, 좀, 어려운 걸 먼저 하고, 쉬운 걸 나중에 하는 게, 집에 갈때좀더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웃음> 들어서, 일단, 그, 채널 아트랑 아이콘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갈게요. 그래서, 한 시간 내로 저는 끝내고 싶은데, 채널 아트 만들고 아이콘 만드는 걸1 시간내로 끝내야 한 3시간 정도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걸좀 많이 알려드릴까 해요. 그쪽을 좀 많이 알려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외부에서 PC가 없는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할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네,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어, 만약에 어, 또 이제 어, 여러분들이 PC보다 PC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셔이 작업을 하다 보게 되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PC가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 더 이상 저는 PC에서 할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편집해서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엄청 쉬워요 의외로 여러분 PC보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걸 굉장히 쉬워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 저는 이제 강의하는 거다 보게 되니까 다양한 방식들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써야 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쓰고 싶은 기능 몇 가지만 쓰신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훨씬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교육을 열심히 받으시면 받으시면 현장에 다니시면서 혼자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여행가다가 내가 다른 데 있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해서 업로드 가능하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음, 진도를 한번 빼보, 빼볼게요 그래서 중간에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수가 많으면 제가 봐드릴 뿐인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점점 줄어들있는 관계에서 <웃음> 제가 한번한번 받을 한릴 뿐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아마 좀 빨리 그래도, 어, 진도를 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여러분들 채널 아트는 뭐고 채널 아이콘은 뭐고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썸네일은 또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일단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채널로 한번 가보실래요? 본인들 유튜브 채널 있죠? 예. 네. 여러분들, 자기 유튜브 채널로 가 보세요. 본인들 유튜브 채널. 네. 기존에 어 기존에 어 기존에 본인들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계시고 기존에 유튜브가 안돼 있는 분들도 계시긴할 거예요. 자기 채널들이요. 네. 우리 한숨을 그렇게. <웃음> 자, 자, 유튜브 들어왔나요? 자, 들어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요, 화면이, 요 화면, 이 화면 보이나요 화면. 들어오는 보이는 이 화면요. 이 화면 보이 이거를 우리가 채널 아트라고 합니다, 채널 아트. 우리가 요 보이는 화면을 채널 아트라는 표현을 써요, 아트. 아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 보이는 요 화면이죠, 화면. 동그라미 요거 보이세요, 요거요. 이걸 우리가 채널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아이콘. 채널 아이콘. 이거는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다 보게 되니까, 제가 임의로, 임의로 이거를 갖다가 뭐,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채널 아트와 아이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저거를 우리가 바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 채널에 아트와 아이콘을 변경을 해가지고 변경을 했었는데 우리 정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누가 만, 본인이 만드셨던 누가 만들어줬던 이게 지금 아트랑 아이콘을 이렇게 벌써 만들어서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요. 우리 권양강 교수님은 안 돼계시겠죠? 볼까요? 우리 권양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시니까 안 돼있죠. 그죠? 이게, 누군가가 내 채널에 들어왔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누군가가 내 채널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첫 화면에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보이느냐, 요렇게 보이느냐 차이인 거예요. 누군가가 내채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왔는데, 인테리어가 이쁘게 돼 있어. 보기가 좋겠죠, 그죠?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돼 있어. 보기가 좀 이상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갔는데, 구독을 누르려야 되는데, 좀 인테리어가 이쁜데 집하고 인테리어가 이쁘지 않은 집하고 어디를 구독 버튼을 누르고 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우리 여기 고정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을 때요 제목만 보더라도 그죠? 제목만 보더라도 아, 그래서 중계하실 분이구나 알수 있는데 그 위에 알수 있는 사항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정순 목사님은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바로 그냥 우리 목사님은 사실이 그죠. 그리고 어, 교회 단식이그나 하는 사실은 여기 있는 뭡니까 채널 아트 하나만 딱 보더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문이 처음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방문하는 자기 채널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요. 그래서 이 채널을 어, 대부분 본인들이 꾸며서 만들어서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좋은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래도 만들어서 변경하는 방법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만들어서 변경하는 방법 정도는. 네, 그 정도는 할줄 아셔야 되니까, 일단은 요거를 만들어서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채널 아이콘 보이죠, 요거요? 동그라미. 이거 바꿔서 하는 방법. 이두 개에서 두 개를 한 시간 내에 빨리 한번 교체를 해보자고요, 두 개를. 이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집어 넣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넣는 방법을 알면 돼요 왜 이쁘게 만드는 거냐 여러분 이쁘게 만드는 거는 요렇게 이쁘게 만드는 거 있죠 제가 어 수업 끝날 때 알려줄게 수업 끝날 때 뭐냐 그러면 어, 5만원도 안들어요 여러분 예, 5만원도 안들어요 돈 5만원 이내면 디자이너들이 이거 이쁘게 다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돈만 주면 예, 아주 예쁘게 나하고는 완전히 이거 요 요거 제가 만든거 같잖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디자이너한테 33,000원 주고 만든거예요 <웃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용만 주면 비용만 주면 알아서 예쁘게 다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니까 이걸 이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하면 안돼요 이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게 뭐냐면 저기 들어가야 되는 문구, 내용 이, 이해되시겠어요? 왜냐면 저건 이미지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못해 이해됐나요? 돈 주고 맡겨서 수정해갖고 왔는데 이해돼 이. 이 왔는데 내가 수정을 못하니까 또수정하뭐해면또돈 줘야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문구를 명확하게 해놔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맡겨야지 그 내용이 들어왔을 때 수정할 일이 없잖아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뭘 해야 되냐면 계속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 작업을 개념이 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배우는 거는 아 채널 아트라는 게 어떤 거고 채널 아이콘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정하면 올리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돼. 왜? 디자인한테 맡겼어. 맡겼는데 파일을 받았잖아요. 그림 파일. 받았잖아요. 교체를 할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받았는데 내가 교체를 못해. 그럼 아무 의미 받으면 뭐해요? 교체를 못하고 의미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하고는 그걸 공부하는 거지 이쁘게 디자인하는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듣고 교체 작업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 기억나세요, 자료? 예. 네. <웃음> 제가 드린 자료 한번 열어보세요. 네. 제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동영상 수업 자료라고 있죠. 2-4번 보이시나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2-4번 벌써 제가 드린 자료다 잊어버리거나 없, 없진 않으시겠죠? 네. 자 2-4번 동영상 수업자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채널 아트와 채널 아이콘 그래가지고 보이시나요? 네. 2-4-7번에서 이게 지금 어, 채널 아트와 아이콘 제작하는 건데, 더블 클릭 들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채널 아이콘, 채널 아트, 유료 제작 샘플, 이렇게 아주 세 가지가 있어요. 보이세요? 네, 찾으셨죠? 네,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왜 채널, 여러분들이 그걸 못 만드냐, 그러면, 그게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가. 근데 그거를, 내가 기억, 기억, 그 이미지 사이즈를 기억해서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뭘, 몰라요. 저도 외우질 못해요. 예, 안 외워요. 그걸 누가 외우고 다닐 거예요. 외워도 의미가 없어요. 한번 만들어 끝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그 규격대로 안 만들어서 넣으면 안 들어간다니까요. 어, 규격대로 안 만들어서 넣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파워포인트 그렇다고 또 이미지를 그러면 그 규격을 정해서 그 이미지로 대 포토샵 같은데 띄워가지고 사이즈를 정해서만 믿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방법 어마어마하게 제일 쉬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채널 아트와 아이콘을 바꾸는 방법으로 뭘 만들었냐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방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이 자료로 채널 아트나 아이콘을 만들면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자료를 안 만들고 본인이 임의로 파워포인트를 신뢰해서 만들잖아요. 그럼 안 들어가요. 그럼 용, 사이즈가 틀립니다. 그러면서 삐 하고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요 사이즈를 잘 기억하셔서 요걸로 가지고 만드시면 돼 요걸로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유료제자 샘플은 뭐냐면 이제 내가 거기 디자이너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맡길 때저 밑에 있는 샘플에다가 내용 적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디자이너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만들어준다고요. 몇번 의뢰해서 만들어 본, 본 거라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아이콘부터 만들기 쉬운 거부터. 어, 채널 아이콘 보이세요, 여러분? 채널 아이콘, 따닥! 더블클릭합니다. 그럼 파워포인트가 실행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매, 그 수업할 때마다 파워포인트 미리 공부해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그죠? 네. 이게 파워포인트 기초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기초 수업 하다가는 3시간 내 애들이 하나 만들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하다가 안되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공부하신 파워포인트 능력대로 하시고 공부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사이즈 보이세요 사이즈 보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글자 이제 입력하시고 내가 원하는 글씨를 써서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는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는 여기 사각형이 아니고 동그라미잖아요. 그죠? 보이 우리가 만드는 거는 사각형으로 왜 여기서 동그라미를 파워포인트에서 동그라미를 그래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이즈는 사이즈를 사이즈는 아까 그 사각형 사이즈가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는데 보이는 건 동그라미로 보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요거 만들 때 만들 때이 모퉁이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게 되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그냥 아, 개념을 그냥 여기서 그냥 글자 써주시고 하세요. 그랬더만 막 옆에 끄트머리가 잘려버리니까 그렇게 목이 터져라 설명을 하는데도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원 있죠? 원. 네. 원을 눌러가지고 쉬프트키 누르면 정원이 그려지거든요. 여러분. 네. 쉬프트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요. 그 다음에 요 안에다 원을 맞춰. 이렇게 요 안에다 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넣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원 있죠?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딱이원 안에 들어가는 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이 원형의 모습이 이해되시겠어요? 채널 아트 그대로라고 여러분. 요 안에 딱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요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보이는 원형이라고 원형이요 이,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지금 보이는 이 사각형 사이즈가 맞다고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 사이즈인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실제로는 요 원이죠 원 이렇게 해서 이 예, 예, 원이 끝에 안 붙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자자 자, 실제로는 실제로는 요 원이죠 원 여러분 이렇게 생긴 이 보이는 거는 딱이 원안에 는이 내용이 보인다는 얘기예요이 원안에 있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원을 하나 딱 그려서 정사각형 안에 딱 맞춘 다음에 이해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걸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고 싶은 거를 그러면 그대로 아까 어디 보인다고요? 요렇게 보인다고요 <웃음> 그대로 요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개념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러분 어 너무 이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파워포인트에서 이해되시겠어요? 이쁘게 만들려 고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그냥 저는 DB랜드잖아요, 그죠 DB랜드라는 글자를 쓰고 그죠? 글자를 쓰고 우리 지난주에 폰트는 설치 다 했죠, 그죠? 네. 뭐 폰트 설치 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예쁜 폰트, 그죠? 글자 키운 다음에서는 자기 채널명을 적는 게 제일 좋아요. 적고 예쁜 폰트를 하나, 폰트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폰트를 음, 음 주화 채널 해볼까요? 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요 내가 난 글자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사진 본인 얼굴 있죠 얼굴 네, 본인 사진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회사 로고를 넣고 싶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회사 로고를 넣어도 되고요 자기 채널명을 넣고 싶어 자기 채널명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눈에 잘 띄게 왜 어, 여러분들 지금 만들 때는 큰 화면에서 만드니까 크게 보이잖아요. 글자를 작게 적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요만큼 보이죠. 요만큼. 지금 보여 여러분들이 그 평상시 때 보이는 사이즈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데 글자를 작게 버리면 아예 안 보여요. 여러분. 글씨가. 아예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글씨를 최대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저기다가 최대한 단순 심플하게 크게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을 잠깐 보면 보세요 어, 부동산 관련된 분이 많으시니까 부동산 쪽으 할게요 그러면 필터에서 제가 채널을 잠깐 봐 드릴게요 채널을 보면 다른 사람들 채널을 보면 사진 집어넣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예 사진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글씨를 집어넣는 쪽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렇게 로고를 집어넣는 회사들도 있고요. 자기가 넣고 싶은 걸 넣으면 돼요, 여러분. 이 동그라미 안에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 동그라미 안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집어넣으시는 얘기죠. 지금부터, 일단,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빨리, 이건 글자만 쓰거나 사진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시간이 걸릴 만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다닥 해서 한번 만들어서 넣어보세요. 근데 교체 작업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체 작업. 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도 어, 지금부터 작업해서 어,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저는 화면 잠깐 정지했다 넘어올 거라 중간에 내용이 없을 거니까 바로 그냥 여러분들 어, 화면 잠깐 정지했다가 만들고 다시 재생시키시면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이미지를 다 하나 대충 만들어서 생각하고 뭐 일단은 만들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잠깐 보세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도형을 좀 진하게 채우면 눈으로 아까 연한 느낌보다는 진한 느낌이 드는게 더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도형에다가 어뭐 그라, 그라데이션을 하는게 좀 좋긴 한데 이런적인 측면보다는 이미지 있죠, 이미지. 이미지를, 그림을, 좀 괜찮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뒤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채워내따라서 달라지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요, 여기다가 글씨를 안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이해되시겠어요? 안 집어넣고, 어, 그림을 채우는데, 그림을 채우는데, 본인 사진 있죠? 네, 본인 사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채우면 되겠죠? 네, 제 얼굴을 채우긴 좀 그렇고 뭐 얼굴 채우죠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채워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죠그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서 가지고 갈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네, 정하시면 돼요 교수님 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서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웃음> 파워포인트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네? 자 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사진 중에서 내가 얼굴을 집어넣을 거예요? 아니면 글씨를 집어넣을 거예요? 글씨와 이미지가 같이 들어간 걸할 거예요? 뭐 이건 내가 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걸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해서 넣으세요. 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이제 내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걸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바꾸려면,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파워포인트로는 당연히 등록이 안 되겠죠?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미지. 그치? 아니, 그림이죠, 그림, 그림. 그러니까, PNG도 이제 그림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어, 기본은 다 j p g 여러분. 이 PNG로 갈 생각하지 마시고, PNG는 투명 배경 만들고, 우리할 때는 그 등록할 때는 다 대다수는 JPG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 용량 때문에 용량. 잘못했다가 또 용량 제한에 걸려서 등록이 안될수 있어요. 그니까, 러 자, 어, 어떤, 저는 어떤 걸로볼까요이 글씨를 넣어볼까요? 사진을 넣어볼까요? 어떻게 나을것 같습니까? 사진. 감사합니다. 저도, <웃음> 저 사진이 약간, <웃음> 저도 처음 보는데, 제가 아닌 느낌이 막 들어서, <웃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웃음> 자, 자 저장, 그림으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파일에 가서, 파일. 자,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그 다음에 위치를 정해야 되겠다 어디다 저장할래나 바탕화면에다가 네, 저장할거야. 그죠? 위치를 지정해주고요. 지정해주고 자, 파일 제목 밑에 보시면 형식이라고 보이죠. 파일 형식 파일 형식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은 네. jpg 교환 형식이라고 중간에 짠나고 나오죠. 그죠? 네, 자 다시 너무 후딱 지나가서 뭐지? 갑자기 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죠? 네, 거기 가보면 이제 옛날 2010버전까지는 바로 어디다 저장할래? 바로 물어보면 나오는데 2013년도 버전부터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보이는 하면 2013버전부터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버전에 따라서 물어보는게 조금 달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 2 0 1 3버전부터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게 어디다 저장할래? 하고 여기부터 물어보는거예요 저장하는 위치. 그동안 내가 저장했던 위치들이 나오는거고요 이해 되시겠어요? 제일 위에 있는게 지금 이 파일을 열은 위치예요 제일 위에 있는게 현재 파일을 열은 위치라고요. 그리고 아니야 나는 다른 위치에다 저장할래? 위치추가. 개념 이해 되시나요?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어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도 강의하는데 뭐냐면, 최소한 자기가, 자기 끈은 어디다 저장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찾는데, 나중에 이제 가면, 본인이 어디다 뭘 저장했는지 모르셔. 그, 그러니까 제가 찾아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본인 끈은 어디다 본인이 저장했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갑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할게요. 근데, 한번 저장했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또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또 바꿔도 돼요. 한번 저장했다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채널 아이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할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밑에 파일 형식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JPG, 이미지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게 기본은 파워포인트 파일이잖아요, 프리젠테이션. 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못 불러와요 여러분. 네, 그림 파일 즉 JPG, GIF도 아니고 JPG도 아니고 PNG도 아니고 JPG로 그죠? 네, 세 가지 중에서 JPG로 하시라는 거예요. JPG로. 네. p n g 로 해도 돼요, 여러분. 되기는요. 안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안될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모두 다 저장할 거니, 현재 것만 할 거니, 여러 장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슬라이드하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동시에 다 저장되고요. 하나만 할 거는 현재 슬라이드만 선택해줍니다. 현재 슬라이드만. 현재 슬라이드만.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게 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저장이 됐어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탕화면에 가면. 화면에 가면 이렇게 채널 아이콘 그래가지고 지금 제 얼굴 나오는 게 지금 저장된 게 확인이 됐죠. 보이세요 여러분. 네. 그 이거를, 이거를 이제 교체 작업을 하러 가야 되겠죠? 자, 계정을 좀 바꿀게요. 연습용 계정으로 좀 봐서. 자, 제 채널로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요, 요 사진 보이세요? 여기요? 보이세요? 예. 네. 요 채널 아이콘을 바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니까 저장하셨으면 잘 보셔야 돼요. 자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 이 동그라미에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카메라처럼 생긴 버튼이 딱나와 보이세요? 카메라 보이죠? 그 카메라처럼 생긴 버튼이 딱 생성이 되면 걔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교체하는 화면으로 얘가 이동이 됩니다. 교체하는 화면으로요. 거기 가면 자 어디로 들어왔냐 그러면 브랜딩이라고 하는 화면으 들어왔고요. 보이세요? 브랜딩?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브랜딩이라는 화면에 들어왔고 그 밑에 쭉 그, 거기 보시면 프로필 사진 그래서 나오죠? 이게 지금 그 채널 아이콘이라고, 채널 아이콘. 이해 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변경 또는 추가라고 나오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추가 나올 거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변경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클릭해서, 클릭해서 아까 내가 바꾼 거 있죠, 여러분? 예, 박동톤그 채널 아이콘을 선택해서 열게 하면 지금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한 거 보이세요, 여러분? 그죠? 그럼 그거를 완료라고 눌러주면 이대로 짜하고 들어와요. 변경이 됐죠?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게시 그런 버튼을 뚝 눌러주게 되면 지금 현재 채널 아이콘이 이제 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변경이 끝났어요. 그리고 어디 내 채널에 가보면. 보면 현재 이게 변경이 딱 된게 확인됩니다. 이렇게요. 자 되셨나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채널에서 여기 거기 채널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 갖다 대고 그냥 클릭만 하면 변경 바꾸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준다. 그 이동시켜준 데 가가지고 여기 변경 눌러가지고 지금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지금 만든 거. 그걸로 교체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니면서 제가 또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변경해 보시자고 여러분. 자, 지금 만든 걸로 변경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작업하세요. 저 화면 정지하... 저는 하면 정지하겠죠? 저 잠깐 정지했다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도 잠깐 정지하세요 하면요. 네. 자 이제 교체 작업 해보셨죠? 그죠? 네. 교체 작업 하니까 어, 내가 그 있던 동그라미가 바뀌었죠? 그죠? 내가 하는 대로. 결국 뭐예요? 아,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서 바꾸면 바꾸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녀석이,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구나.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느낌을 여러 개 바꿔보면 돼. 이거 많이 바꾼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혀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노출하시는 부분을 노출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글씨를 가지고 노출을 하든, 내 얼굴, 즉, 나, 나를 갖다가 노출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기다가 노출하면 되는데, 사진은 그나마 상관이 없지만은 글씨는 잘 하셔야 되는 게 너무 작게 쓰면 안 보여요 여러분 그죠? 안 보이니까 어, 적당히 여러분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채널 아이콘 어때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단지 단지 어, 이미지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그 형태의 틀 안에서 만들어서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안돼요 예 네, 오류가 난다고요 그것만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돼. 요 그것만 이이 이,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아이콘 교체 작업 했죠 이제 뭘 바꿔요 아트 그죠 예이이 네. 이 배경을 바꿀거예요 배경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 배경요 이 배경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는데 채널 아트 그죠 아트 자 그러면 이걸 용어를 알아야, 알아야, 그, 작업을 지시를 하더라도, 그죠? 뭐 바꿔주세요, 라고 지시를 하는데, 뭘 바꿔주는지 알아야 지시를 하는데, 그것도 모르면, 그, 상대방한테 뭐라 부탁도 못 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도 못 한다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보세요. 네, 여기. 자, 제가 드린 자료도 기억나시죠? 네, 제가 드린 자료에 2-4-7번이에요. 자, 2-4-7번에 이제, 채널 아이콘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채널 아트죠, 그죠? 자 이번에는 채널 아트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따닥. 그러면 이곳에 글자를 입력하세요. 딱 글자 하나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왔나요? 자, 그러면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한,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뭐냐면 여기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 보이세요? 보기. 보기라는 메뉴 보이세요? 보기. 클릭하면 거기에 안내선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안내선. 찾으셨어요? 네, 클릭. 그러면 이렇게 안내선이 짠 하고 나오죠. 보이나요,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채널 아트에서는 이 안내선 사이즈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어 이상한데 내가 지금 보이는 거는 딱 이것만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파워포인트 사이즈는 어때요? 너무 크죠? 파워포인트 쓰면 네. 사이즈는 큰데 실제 들어가야 되는 건 이것 밖에 없잖아요 파워포인트 사이즈가 다 들어가면 어떻게 안 맞겠죠 그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트는 조금 어려워요 아이콘보다 얘는 그래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잘 보세요 유튜브는요? 유튜브는 유튜브는 PC에서만 보나요? 아니죠? 네. PC, 스마트폰, TV 맞나요 여러분? 네. 태블릿 등 여러 군데서 보잖아요. 맞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PC에서도 유튜브 채널 접속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도 유튜브 채널 접속할 수 있고요. TV에서도 내 채널에 들어와요. 맞죠? 그러면 그 각각의 사이즈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여러분. 맞? 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 전체 사이즈 요만큼 전체 사이즈죠 여기. 이만큼이 TV에서 보이는 사이즈라고요. 내가 이걸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 전체 화면이 TV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나가는 사이즈 보이세요? 여기, 여러분? 요 사이즈. 이게 PC에서 보이는 사이즈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PC에서는, PC에서는 이 길쭉한 사이즈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또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안에 있는 사이즈 있죠? 이 안에 있는 사이즈 가 이게 뭐라고요?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사이즈라고요. 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대부분 내용을 잘 보세요. 요 안에 들어가게 만들면 스마트폰, PC, TV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근데 내가 여기다가 무언가를 추가로 더 만들었어.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여긴 안 보여요. 이해되시겠어요? 스마트폰은 여기는 안 보이고 PC에서 PC와 TV에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요 위에도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어 이해되시겠어요 위 아래. 그러면 TV에서는 이위 아래가 보이지만 이해되시겠어요? PC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여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개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 네. 네, 그래서 자나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교수님. 어, 이 내용 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다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리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이 안에 딱 보이게 만들어. 그냥 끝.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다 보인다 그냥요. 어디에서나. 개념이 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또 이걸 복잡하게 만들면 또 머리가 무지 아프니까 잘 보세요. 그냥 이곳에 글자 입력하세요 되있죠? 이거 여기다가 그냥 쓰자고 이렇게 제가. d b l 더 이해됐나요? 자 제가 쓰, 글씨를 쓰고 저를 먼저 보세요 저를 먼저 왜 이거 만들어서 교체하는 작업은 금방 앞에 했던 채널 아이콘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단지 이제 디자인을 잘 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을 많이 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해가지고 제가 글씨를 썼죠 그죠 이렇게 글씨 썼어요 그리고 폰트도 제가 좀 바꿀게요 폰트도 좀 이쁜 폰트로 좀 바꿔가지고 음. 아트체 이런 거 쓸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중, 이제 이거를 그대로 제가 저장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장하는 방식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파일에 가서, 그죠? 다른 이름으로 가서, 그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한 위치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JPG, 그죠? 이 그림 파일로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요? 채널, 아트라고, 그죠? 저장할게요. 됐죠? 그죠? 그리고 저장할 때 물어보죠? 모든 거할 거니, 현재 거할 거니, 그죠? 현재 슬라이드만, 그죠? 현재 거만. 아까 아이콘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아요, 변경하는 것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마우스 컷을 여기다 갖다 대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카메라 버튼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요, 요, 요거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거 자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교체가 안되면 안되겠죠? 아, 이게, 처, 이게 있는 사람들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나오니까, 여기 마이크가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카메라, 그죠? 카메라가나오는까 상관이 없는데 아예 없는 사람은 갖다 댈데가 없잖아요. 맞죠? 그럼 그분들은 어떡하냐 그러면 여기 채널 맞춤 설정 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하나 있어 보이세요? 예, 채널 맞춤 설정 얘를 클릭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아까 변경하던 화면으로 가요. 거기에 여기 브랜딩이라고 보이죠? 브랜딩? 네, 브랜딩을 클릭하면 아까 그 프로필 사진하고 변경하는 화면이 나온다고요. 거기에 뭐가 되냐면 여기 배너 이미지라고 되어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게 채널 아트예요 채널 아트. 배너 이미지. 여기서 여기 변경 보이죠? 변경 눌러가지고자 아까 우리 아트 했던 거 열게 해볼게요. 여기 들어왔죠? 이것도 친절하게 표시해놨잖아요. 지가요. 그죠? PC에 TV에 표시가능 데스크탑에 표시가능 모든 기기에 다 표시가능 그죠? 네. 네. 네. 여기 고대로 적혀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완료 버튼뭐 이제 완료 누르면 그리고 게시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볼게요. 게시 자, 게시를 하면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채널로 가볼게요. 내 채널로 자, 채널로 가보면 이렇게 짠하고 바뀐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아이,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느냐만 따라서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예쁘게 디자인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냥 나는 심플하게 글씨만 따다다다 해서 넣을 거야 하면 글씨만 써서 넣으면 된다고요. 그럼 그대로 뭐가 보인다고요? 화면에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집어 넣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사이즈. 사이즈가 틀리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의로 만들면 안 된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제가 드린 파일 이 있죠? 제가 드린 파일에서 열어서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를 저장할 때 뭘로 저장해? 그림 파일로 저장해라. JPG.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넣으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이쁘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디자이너가 아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문구 있잖아요, 여러분. 예, 들어가야 되는 문구와 내용만 여러분들이 써서 넣어 놓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내용 그대로 디자이너한테 맡겨라. 예,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렴하게 다 요즘 디자이너들해 줘요. 그러니까 디자이너한테 맡기는 곳은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알려 드릴 테니까 거기다 맡겨서 여러분 그냥 하세요. 저도 그 디자인 업체들이 어딘지 몰라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디자인 업체를 정해서 주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지정해서 할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맡겨 가지고 하면 돼요.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해 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을 드릴텐데 보니까 또 후다닥 하다 보니까 한시간이 후다닥 다돼 가지고 지금부터 어 15분 시간을 드릴게요. 쉬는 시간까지 해 15분 드릴게요. 시간을 드릴, 테, 드릴 테니까 지금 이번 시간 이제 끝나고 어, 쉬, 쉬는 시간 하는 동안 쉬,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많은 뭐 거예요? 만들어서 변경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변경까지 이해됐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채널 아트하고 아이콘 두개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두개 만들어봤어요. 한번 이쁘게 한 한번 교체해보시고 어, 쉬었다가 이제 우리 모바일 그 스마트폰 영상 편집 방으로 돌아갈게요. 네.